2023년 3월 24일 주간 DH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와! 와. 우와! 우우, 미 밤입니다. <웃음> 불금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슈. 디지털 인문학 관련해가지고 채용 공고가 올라왔죠. 네.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2023학년도 제 1차 교원 채용을 실시하는데, 자유전공학부 다른 것들 이지만 디지털 인문학 한 명이 뽑히게 됩니다. 좀 구체적인 사항은 뭐 홈페이지 가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관련 PDF도 여기다 놔두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는데,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, 한다면, 여기 비고에 보면은 도시인문학 같은 경우는 환경계의 각과 견무 수학기반 뭐 전기공학정보, 전기공학 정보, 전기공학 정보공학부 겸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은 자율전공학부가 기존에 있었던 그 과하고 이렇게 겸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번에 디지털 문학은 겸무가 없죠 네, 겸무가 어, 따로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어, 다양한 전공에서 뽑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.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서울대에 위명이 있으니까 즉그 정, 이미 정규직이신 분들도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갈 수도 있는 유인태 김병주 선생님 둘다 침묵하고 계시고요 아무 상관없는 저만 즐겁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김바로 선생님 뭐 가실 수 있지 않나요 왜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저요 어, 저는 네. 절대 못 가죠 서울대학교 네. 안 좋아하십니까 알겠습니다 <웃음> 그게 아니고 네. 네,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 모교에서 하고 있고 아무래도 네, 스승님이 쌓아놓은 거를 받들어서 이어가야죠. 인문정보학과를 네. 사랑하시는군요. 네네네. 어. 넘어가죠. 이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다음은 이제 2023년 1학기에 유니스트 연구재단 공동연구팀 데이터 인문학 강연 시리즈입니다. 네. 그래서 쭉 관련된 내용이 4월 6일, 4월 14일, 5월 22일, 6월 16일에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.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신청 링크 있지 않습니까? 이 신청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은 그때그때 이제 줌 링크를 따로따로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뭐 신청해 놓고 아뭐 참석 못할 수도 있죠. 네. 다만 뭐 신청해 놓으면은 줌 링크 알아서 오고 마침 그때 이제 신청 여유가 있으면 예, 신청하시 뭐 드려 주시면 되니까 뭐 어, 심심하시면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어, 신청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 개인적으로 최지현 선생님이 영문학 분인데 한국어 텍스트 저자 판별 모델 연구를 하신다는 게뭘 하실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. 예. 음, 그 나머지 저기 훈볼볼트 홈볼, 대학은 역사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지털 역사학 하는 연구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, 제가 저 교수님 성함은 모르고 그런데 어, 하여튼 저기 유명한 학교 고 d h 로 독일에서 독일 맞죠? <웃음> 네 그리고 그 이원형 저기 한동대 이원형 선님 교수님은 제가 그뭐 소셜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최 gpt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기터브 링크를 만들어서 뭐 엄청 쌓고 계세요 그래서 네. 어 카이스트에서 공부도 하셨고 그런 전자전기 쪽 하시는 선생님이셔서 되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. 마지막 저는 이게 제일 기대되는데 영문학 쪽 하시는 교수님인데 이제 UBC 캐나다에 있는 UBC에 있고 그저 다이얼로짐 노벨 코퍼스라고 그 카이스트 요번에 겨울학교에서 실습했던 데이터예요. 그래서 그 영국 영국 대북 영미권의 유명한 작품들의 대화 데이터 누가 말하고 누가 화자인지 청자인지 했던 그 데이터 만든 교수님. 연구 책임자였던 분을 초대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다음에는 카이스트. 네, 김병주 선생님 소개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그 겨울 학교에는 DH를 하고요. 이번에는 이제 여름에는 계산 사회과컴 c o m p u t a t i o n 를 합니다.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제 주관을 하지만 KDI도 같이 하... 세종에 있는 KDI 그리고 이제 충남대학교의 전중 교수님, KDI의 박지혁 교수,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학부의 김난호 교수님 세 명이서 이제 그 호스트를 하고요. 스피커는 이제 계산사회과학 쪽에 요즘에 가장 뭐 핫한 사람들 분들을 다 모셔서 어그 듣습니다. 그리고 작년처럼 또 10일 동안 합니다. 10일 10일 동안 하는 게절 쉽지가 않습니다. 사실은 중간에 주말에 잠깐 쉬고 월화수목금 10일 일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월화수목금 하는 건데. 그래서 좀 힘든 코스인데요. 어, 공짜입니다, 대신. 이거는 돈을 안 받고. 그 대신, 어, 자소서를 잘 쓰셔서 아마 작년에 한 15명, 16명 정도 뽑은 것 같아요. 그 정도 인력으로 뽑고, 어, 테뉴얼을 안 받은 교수도 지원 가능합니다. 테뉴얼을 안, 안 받은. 그래서, 어, 대학원생이나 테뉴얼 안 받은 교수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. 많은 지원해 주시고, 어, 남는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. 이거 했던 분들이 뭐, 유학도 잘 가고, 뭐 팀을 이뤄서 지금 논문도 쓰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넉넉합니다 그 4월 14일 날 마감 네 이상입니다 네. <목소리도> 와요 늘려주세요